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 Monday이고요 제가 요즘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 어제 주말에 좀 일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병을 극복하고 싶으면 일요일도 나가서 일을 해라! 예, 그래서... <웃음> 어제 스튜디오에서 일을 좀 하다가 오늘은 조금 천천히 나왔는데 아우 차가 상당히 막힙니다 그냥 컨디션 조절이고 뭐고 그냥 일찍 나오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10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두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연말까지 새해까지 그죠? 네. 어쨌든 오늘도 출근해서 열일하고 칼퇴를 할수 있을지 난 칼퇴할 수 있다 칼퇴 칼퇴 칼 야근이다 월요일부터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근이라는 음... 것이 어찌 보면 직장인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야근을 진짜 진짜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정시 퇴근을 하십니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갓생일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인 신규 서비스 오픈을 전담 총괄? 하게 되어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매우 많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오늘 서비스 오픈 일정도 픽스를 하게 돼서 이제 진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엔 야근이 정말 징그럽도록 싫었지만 다행히도 지금의 저는 이 야근이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오늘은 야근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겠죠 대현님 뭐 간단하게 드실래요 편의점으로 어 예, 내려가세요? 아니요 배달 제가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GS라는 앱이 있는데 네. 우리 동네 GS 바로 배달이 있거든요 바로 배달이 음. GS프레시랑 편의점 바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 GS에 들어가면 제가 회사 주소 등록해놨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네. 점심때 써봤거든요 아, 금방, 오던...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회사 주소 등록해놓으면 추천 매장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어. 대훈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도시락 도시락? 네 도시락 찍금어네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이게 재고 현황이 있거든요? 네두개 뭐 남았다 이렇게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네또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음료수? 음료수 먹을까요? 편의점에서 하는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 그런 것도 다 되거든요? 아 그래서 2 플러스 1 같은 거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펩시 요즘 펩시? 제로 펩시 2 플러스 1한것 같은데 1 아, 플러스 1네어 아, 예. 예. 이거 해야겠다 장거군이 담기 이게 또 좋은 게 음식 말고도 그냥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이제 어쨌든 편의점에 다 있으니까 오, 편의점에 네. 있는 거는 다 오거든요 충전기라든지 문구류 그다음에 저 태블릿을 자주 써가지고 태블릿 그런 것도 이제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됐습니다 어? 이제 일하고 있으면 네. 올 겁니다 아, 어, 할거 많으세요. 저요? 네. 아니요. 그 정리는 좀 됐어요. 중분류. 솔직히 야근을 즐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긴 하죠. 아무리 일이 좋아도 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것보다 좋을까요? 예전에 저는 야근을 하는 게 지독시리 싫었고 워라벨. 즉 나의 라이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회사일 해주면 뭐해 내 월급은 고정인데 회사만 좋은 일이지 난 어떻게든 내 라이프를 지킬 거야 이러면서 워라벨에 굉장히 집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저였고 그런다고 전혀 야근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야근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근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할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회사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밥도 먹고 일도 하는거고 밤공기 마시면서 오늘 하루 불태웠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거지 악착같이 칼퇴해서 라이프를 지키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오히려 평소에 마음이 더편해지더라고요 물론 회사의 문화나 그 업무의 적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야근을 강요하거나 맨날 야근을 하는 분위기라면 스트레스 안 받기가 쉽지 않죠 저도 그걸 경험해봤고요또 지금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믿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시키고 싶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회사의 일과 저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계속해서 워라벨을 찾으려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카메라를 켜고 저의 야근하는 일상을 담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환경을 당장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어떻게 되십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웃음> <애비> 좋은데? <웃음> 오늘 저녁은 고진만 도시락과 펩시입니다 지금 벌써 7시인데 저희 목표는 8시까지 끝내고 퇴근을 하는 거고요 투잡러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먹고 아, 어, 오시통할게요 어쨌든 이젠 야근 자체가 싫진 않지만 그냥 받아들인 거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야근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정해놓은 그날 그날의 업무 리스트를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남은 업무들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프로 엔잠 아니겠어요 퇴근하고선 영상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 웃긴 게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야 맞지만 오히려 시간이 촉박할 때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때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시간을 컴팩트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요즘 참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무언가 더할수 있는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큰 것을 이뤄낸 게 아니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바를 정말 밀도 있게 해냈던 것이구나. 말 그대로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아이고야... 탈퇴 노래를 불렀는데 야근을 해버렸네요 그래도 오늘 목표한 것들을 나름대로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퇴근을 할 건데요 제가 요새 그래도 나름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소고기랑 과일이랑 뭐 식재료를 조금 사갈까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동네 GS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이 우리동네 GS 바로배달에 우리동네 마트 GS 더프레쉬를 들어가면 이 배달과 픽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픽업을 들어가서 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매장을 선택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사볼게요 이게 마트는 더좋은 게 이제 편의점보다 선택지가 더 많고 훨씬 더 저렴해가지고 살만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우 방울 토마토 또 3천 원 할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바구니에 담고. 어 바나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나도 어우 마침 또 2천 원 할인. 저 소고기도 요새 저녁에 자주 해 먹거든요. 소고기 좀싼게 있을 거예요. 오 뭐야 8천 원 할인? 이거 떨인가 보다. 장바구니 담기 탄산수 좀 살게요. 탄산수 뭐야? 와 근데 술도 있다. 술? 오 좋다. 네, 근데 술은 다이어트의 주적이기 때문에. 오, 시그램 라임 원풀 원이네요. 이 정도만 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앱에서 결제만 하고 픽업을 하면 되고 바로 픽업도 있고 예약 픽업이 있거든요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예약 픽업을 해서 8시 반으로 해놓을게요 8시 반 픽업 픽업은 확실히 좋은 게 배달비도 안 들고 또 사실 요즘 집에서 잘안 먹게 되는 이유가 장보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할인이 많이 됐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뮤직 큐. 어. 안 되겠다. 저는 GS 더 프레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픽업을 받아 오겠습니다. 저 바로 픽업 이거 받으러 왔거든요. 소고기랑 바나나, 방울토마토, 시그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바로 받았습니다. 어, 아주 좋은데요. 에 도착했습니다 이 픽업은 진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어우 This bell tomato, banana, sea g r a m 붙여화솥 냉장고에 일단 넣고 오늘 하루 끝이면 좋겠지만 편집하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시죠 Welcome to my studio 는 집에서는 죽어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오는 게 맞습니다 아 이제 편집의 시간이네요 하루에 한시간 정도라도 아니 하도 못해 30분 정도라도 이게 편집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주말에 뭘 하기 정말 힘듭니다 평일 저녁은 그냥 뭐 뭐 시험 봤자 얼마나 쉽니까? 뭐 3시간 쉬는 거나 좀일좀더 하고 30분 쉬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편집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그렇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밌는 놀이 그렇게 해야 되지 또 퇴근하고서도 나아또 일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절대 못합니다 그냥 절겨야 돼요 그래서 절기로 왔습니다 아, 팍세게 팍세게 아, 편집을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대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별 인사를 미리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Don't think, just do하는 사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